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창업지능원 혁신창업스쿨에서 IT 서비스 주관 사업을 맡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진기철 센터장입니다. 창업에 항상 진심인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은 대학 내 창업 교육, 보육, 투자 유치 등을 총괄 지휘하는 기관으로 학생, 동문, 일반인 예비 창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국내 최고의 창업 선도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대학 내 ICT 분야 연구소와 기업 맞춤형 솔루션 센터 등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며 선도기업 및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초기 창업기업 및 ICT 분야에 특화된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창업교육부터 예비창업, 초기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창업자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우수한 창업기업이 한양대학교에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은 크게 창업교육, 네트워킹, 보육, 그리고 투자펀드까지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양대학교는 투자협력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수 교육생 대상 투자협력기관 인프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IR투자 멘토링과 IR데모데이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제공하는 혁신창업스쿨 교육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1단계 기본교육입니다. 2단계는 공통교육 15차시와 특화교육 15차시로 구성되며 공통교육에서는 창업기본교육을 실시하고 특화교육에서는 IT 서비스 분야의 창업 사례, 블록체인,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2단계 현장실습교육입니다 2단계는 한양대학교 내 전용교육공간에서 정규과정 50차시와 선택과정 60차시로 구성되며 정규교육과정에서는 교육생별 MVP 제작비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선택교육과정에서는 IT 서비스 분야 기술 역량 강화와 IR 투자유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후속지원교육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성공적인 투자 요치를 위한 IR종합특강과 맞춤형 현장 멘토링이고 두 번째는 교육생의 창업 아이템을 1인 미디어 창작자와의 연결을 통해 브랜디드 콘텐츠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한양대학교 혁신창업스쿨은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를 비롯한 총 3개의 외부 투자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총 1억 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우수 교육생 한 명당 1천만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혁신창업스쿨 각 단계별 수료생에게는 24년도 예비창업 패키지 참여시 특별한 혜택이 있으니 한양대학교와 함께 창업의 꿈을 펼칠 예비창업자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실용적인 학문적 전통과 현대적인 기업가 정신이 깊이 배어있는 한양대학교에서 우리는 탄탄한 기반을 가진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업보국의 실천, 실용학풍의 전통, 기본이 강한 창업자를 양성하는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여러분의 창업의 꿈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